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 참석하는 기업 알아보도록 할게요. 6월에는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개최됩니다. 아스코는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 일정 참고하세요. 아스코에 참석하는 기업 정리입니다. 이후에 참석하는 기업이 더 알려질 경우에는 추가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아스코에서 오레고 붐합 상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난소암 면역항암제 오레고붐합에 대한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고 포스터는 오레고붐합의 글로벌 임상 2상 3상 시험에 대한 연구 현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앱클론입니다. 앱클론은 카티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미국암연구학회에서의 중간 발표에 이어서 아스코에서는 임상 일상에 참여한 모든 환자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상 일상 환자에 대한 투여가 완료된 상태이고, 치료 건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앱클론은 신규 카티 치료제도 개발 중인데 해당 신규 카티 치료제는 5월 30일부터 열리는 국제세포치료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HLB는 리보세라닌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시는 두경부암 이상 중간 결과를 아스코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초록은 아스코 포스터 발표에 앞서서 5월 25일에 아스코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ST큐브는 넬마스토바트 임상 일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ST큐브는 넬마스토바트가 글로벌 임상 일상에서 모든 용량 단계의 안정성과 추가적 효용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NK-MAX는 아스코에서 비소세포 폐암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7월에는 자회사가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알츠하이머 임상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일정도 참고하세요. 5월 4일에도 미국 제약사 릴리의 실험약제가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의 인지 및 기능 저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매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강세였습니다 다음은 유틸렉스입니다 미국 아마케에 이어서 아스코에서도 연구초록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유틸렉스 대표 박사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유틸렉스의 탄탄한 기술력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 합니다 다음 젠큐릭스는 진수웰 BCT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 예정인 연구결과는 진수웰 BTC의 정확도를 현재 글로벌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유방암 예우진단 검사인 옹코타입 DX와 직접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유한양행은 3세대 폐암신약 레이저티닙과 관련된 연구 4건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이미지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정리였습니다 이후에 참석하는 기업이 더 알려질 경우에는 추가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